오늘 할 것은? 바로 나도 또 이상한 말이 또 들려왔어요 저번에는 테이구에서 백쟁이 작업장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봤는데 이번에는 또 제2의 또 작업장 어? 이제 미라마 돌산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팀잉을 하는 거 같거든요 일단은? 팀잉인지 뭔지 뭐맞은면주먹존에서 뭐 죽인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? 그때는 그 14킬 했나? 예 14킬 하고 정지를 먹었어요 정지를 먹어가지고 그때 본킬을 한 이틀동안 못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번에는 키를 가져와서 한번 싸그리 다 그냥 그냥 막 그냥 막 어? 싸그리 다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잉? 자 야물딱지가 한번 가보자고. 자 일단은 옷을 이제 부캐라서 옷이 없는 것도 있지만 옷을 굉장히 중국인처럼 입고 왔거든요. 사전 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잉. 자벌써부 봐봐, 벌써부터 잔뜩 내려지, 봐봐. 봐봐, 몰라, 세트 없지 않아, 그냥 <웃음> 다 여기 가는 거야 지금. <웃음> 이거 봐, 이거 봐. <웃음> 이거 몇 명이야, 몇 명이야. 자 지금 애들 다 팀이 하나 온 거거든요. 정모, 정모, 중국이죠. 자 근저에 주기인 찾아야. 아이 저, 나, 나, 나. 자 여기서 지금 막 있어, 있어, 있어. 있어. 어, 어, 막 여기서 막 숨어야 돼, 숨어야 있어야 마. 돼.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이더라고 여기. 자 일단 얘들 네 이제 팀잉하는 애들인데 이게 다 팀잉이야 지금 이게. 어. 옷을 <목소리> 해. 야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어. 야, 야, 야, 야 이거 십구 무대. 일단은 가만히 있는 애들부터 몰래 몰래, 몰래 잡아보자고. 이번에 이번엔.. 이번엔 또다 겨우자 아하하하하아하하하하어 한명 몰래 보냈어 한명 몰래 보냈어요 몰래 아하하하하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한명 <목소리> 일단 각 <목소리> 한명 일단, <목소리> 어, 일단 보내 각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, 그래 자식들아 한명 보내 꽉꽉 야 이..야야 이상하지 마라? 자 <목소리> 어떤 놈이 가만히 있는 놈이냐 갑니다잉? 다일라 다일라 다일라 몰라 몰라 어 두금지 몰라 두금지 <놀람> <어떤지> 몰라 <웃음> <놀람>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임마 하하하하 다 들켰어 <웃음> 여기도 총을 받아야돼 아주 그냥 무슨 뭐 모임이야 모임 어? 야 여기 뭐하는거야 도대체 정말, 정말. 정말 총총가지 구내는 오토바이 타고 올라왔네 야 나도 총도 봐 니들 다 죽여버리게 총도 줘다 야 뭐하냐 도대체 여기서 <놀람> 하하하하. <웃음> 아 진짜 미치겠네. 뭐하냐 얘들아 노래 틀고 어? 이야 노래는 <웃음> 은근 좋아. 근데 도대체 얘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. 야 이게 지금 실태 이게 실태 이게 지금 미, 저 배그 지금 실태 실태. 자, 지금 배가 이런 상황입니다, 지금. 자, 지금 맞아, 방무자 맞아. 기자, 맞아. 방무자 기자 지금. 자, 현장에 나와 있는 방무자 기자. 네, 방무자 그, 기자입니다. 맞아, 그래.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? 예? 중국인들이 지금 겁나게 지금 팀을 하면서 야, 서로에게 지금 막 팀을 막 나눠주면서 대충 막 통투고 맘에 안 드는 놈들 또 척살을 하고 있어요 대충 막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지금 제쟤 쟤는 친해왔는데 막상 지금 뭐라고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말이 안 통하거든 중국인들이 지금 지금 말로 겁나게 지금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으응 어. 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막 소리내면서 막 지금 난리 피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뭐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번 방문자 기자가 저뭘 하는지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정확히 이게말좀좀 걸어보면서 말 걸어볼게요 따가따가따가자 이렇게 말도 중국을로 한번 걸어보면서 뭔? 뭐 하는... 아 자 레이바바랑 사람이 죠 죽였고요 일단은 아... 그, 자 그래서 자보다 대충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돌사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티밍을 하고 지들끼리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 틀고 막 노는 지금 뭐 대충 뭐... 뭐 따지고 뭐백그클럽예 대충 그런 현장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네들을 총을 겁나게 먹어서 학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를 먹을 각오를 하고 야문딱지게 한번 다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렛츠! 렛 자 일단 초도를 내려서 파밍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쪽에 오거든요 얘들 싹을 다 잡아서 이겨야 됩니다 일단 어? 이봐봐 아까 그놈 아니야 나 죽였던 놈 잡았다 이놈! <웃음> 어? 이쪽으로? 렇지 탔어 탔어 탔어 날라갑니다 我老阿我老阿我老阿 루아 너네 다 죽었어 일로와! 몰아 이 자식아! 봐! 우 로아 자식들아! 너 가만히 있으면 있어, 있었을아 일로와아! 으하! 덤벼! 덤벼! 덤벼! 덤벼! 덤벼! 덤벼! 덤벼! 뭐와 덤벼! 덤벼! 덤벼! 너 누구야 덤벼! 다 죽어! 야! 으하하으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씨, 이걸 정지 먹이래, 아! <웃음> 야! 이시 정지먹이네 이걸아야이 변자가 죽는 너를 씨다죽어라 colors love is for the ones who d a r e to w a i t no use in running when all i really want is to make you stay mate says yes you've been here for quite some time